울진군시설관리사업소는 오는 19일부터 왕피천공원에서 유기농 딸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체험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수확하는 기쁨을 제공하고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딸기를 직접 생산하는 전문가가 병충해 방제 등 재배 방법 및 수확 방법을 설명하여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체험 인원 제한 및 발열 체크 안심콜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체험객들에게 안전한 체험 환경 을 제공합니다. 체험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울진군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 054789-550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